안녕하세요 처음 시작할 때는 실패단 돈 잃지 않는 법 이런 식의 보수적인 방법들만 한동안 보았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말이죠 왜냐하면 주식하면 망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은 탓이겠죠 적어도 제 관점에서 주식은 꽤 매력있고 그렇게 돈을 바치를도 아닌데 말이죠 암튼 그렇게 보수적인 관점으로 검색검색을 하다보니 가치투자 쪽으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는 가치투자다 카페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카페에 가입하고 주식계좌도 개설하고 매매도 처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농심, 동아제약, 키움닷컴, KTNG, 사무 e 씨첫 거래 때 이렇게 매수를 했죠. 이때는 고심을 많이 하고 가격적인 측면이나 성장 전망이나 안정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2005년 초 이때만 해도 동아제약이 27,000원 정도 키움닷컴은 7,8천원대 KTNG도 3만원 정도. 계획은 단순하죠. 장기투자입니다. 그냥 월급 받으면 조금씩 계속 사는 겁니다. 적금 붙듯이 그렇게 두어달 하다보니 수익이 났습니다. 인간인지라 팔게 되더군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지만 10에서 20% 안밖으로 수익나고 팔았던 것 같습니다. 상승장이라 운인 좋았던 거겠죠. 덕금만 붙던 제겐 한두 달에 10에서 20%이면 1년이면 100%라는 생각에 큰 만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 빼고는 주식을 더 이상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여 후에 동아제약은 7만원이 넘었던 것 같고 키움닷컴은 3-4만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농심과 사무 EMC는 그냥 그랬고 그냥 느꼈습니다. 기다리기 힘들어서 그렇지 장기 투자가 좋다는 것 정도를요. 2006년 초 우연히 훌쩍 뛰어버린 저 가격을 보고 자극받아서 다시 주식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좀 전에 느꼈던 그 중요한 교훈은 금방 까먹고 말이죠. 이번엔 가치보다 가격을 보기 시작합니다. 회사에 대한 평가보다는 주봉이나 월봉을 쫙 펼쳐서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에 눈길이 가더군요. LG전자, 하이닉스 좀싸 보이길래 LG는 7만원대에서 하이닉스는 3만2천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1년 전보다 많은 금액을 투자했죠. 진짜 지긋지긋하단 말 처음 해봤습니다. 1년이 조금 못돼서 손해보고 둘다 정리했습니다. 그냥 느꼈습니다. 가격이 싸다고 그냥 살건 아니구나. 그리고는 다시 다른 종목을 매수합니다. 2005년 처음부터 쭉 들고 온 KTNG 배당을 염두에 두고 추가 매수하고 강월랜드를 신규로 매수합니다. 다시 초심으로 조금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장기투자는 성격이 참아주질 못하니 중기로 마음을 바꿉니다. KT엔진은 배당받고 어느정도 회복하면 매도할 생각이었고 강월랜드는 스키장 폐장하기 좀 전에 매도계획으로 매수하였던 거죠. 무엇보다 마음도 어느정도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에 대한 믿음이 컸던게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그렇게 순조롭게 아주 잘 강월랜드 조금씩 더 매수하고 2006년을 잘 넘겼죠. 문제는 2007년부터입니다. 이게 수익이 만족스럽지 못하더군요. 은행이자보다야 높겠지만 큰 금액이 아닌 돈으로 우량주 비스무리하게 투자를 하려니 조급증이 생겨버렸습니다. 단타를 생각하게 되더군요. 그러다 보니 게시판을 보며 기업 분석이나 자극적인 글의 눈길이 가더군요. 동호회 게시판을 보다가 어느 종목이 있으면 검색을 해서 대충 그 회사를 보는 취미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도배에 놓은 글 중에 디오스텍이란 회사와 어느 카페에서 QSI라는 회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사무 EMC 잠깐 샀던 것 빼고 코스닥은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니 코스닥에도 괜찮은 회사가 있다란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디오스텍을 매수했습니다. 뇌동매매일 수도 있겠지요. 현금을 다 썼습니다. 그럼 제 기준에서 볼때더 이상 매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환상에 사로잡힙니다. 이게 블루투스 테마주라고 자꾸 큰 수익을 줄 것처럼 인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접근은 기업을 보고 하였지만 결국은 테마주에 투자를 하는 셈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추가 매수하고 돈이 급하기 위해 강원랜드 팔고 또 추가 매수하고 돈 넣으려고 KTNG 일부 팔고 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0원에 팔고 이틀 지났는데 19,300원 정도 하네요. 기업은 변한 게 없는데 이틀 만에 이렇게 되는 걸 누굴 탓하란 말입니까? 다시 오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예전에는 주가도 퇴근해서 집에서 한번 보거나 안 보는 날도 많았는데 지금은 출근하자마자 컴퓨터를 켜놓고 시세 확인하고 그럽니다. 시세 중독이라고 하나요? 그래도 이 회사는 장기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 불행 중 다행인 거죠. 앞으로도 계속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그건 재정상 무리인데 왜 이런지 모르겠군요. QSI 같은 경우에는 난생 처음 단타란 걸 해보게 됩니다. 디오 스텍 추가보다 QSI를 잠깐 보고 있는데 상승 퍼센트가 2에서 3에서 4로 올라가더라고요. 또 올라갈 것 같아서 한 500주 그냥 사봤습니다. 그리고 몇분 후에서 보니까 올라있네요. 팔았습니다. 몇 분에 하루 일당이 그냥 나오더군요. 기분 좋던걸요. 내 느낌이 맞았다는 일종의 카타르시스 같은 거죠. 담날에도 또 이것이 오르는 중이더라고요또 500주 매수했습니다. 어 근데 이게 바로 오르질 않고 떨어지더라고요 살짝 불안하기도 하고 어쨌든 오르겠지 하고 일하다 확인, 일하다 확인. 일도 잘 집중이 안되고. 암튼 어느 순간 보니 또 올라있었습니다. 매도했습니다. 어제보다 수익이 많습니다. 10만원 조금 넘더군요 웃음이 나대요. 그래도 떨어지는 걸 보아서 그런지 약간의 경계심이 들더군요. 미친. 그런데도 담달 또 그걸 하는 겁니다. 담달은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조금 보았습니다. 하락폭이 조금 더 커집니다. 조금만 참아보자. 더 떨어지더군요. 이쯤이면 많이 떨어졌네 하고 또 500주 매수합니다. 그런데 회복을 못하더군요. 떨어집니다. 회보안하니팔 수가 없죠. 손해보는 장사는 잘 안하려고 하니까 다음날을 기다려봅니다. 이런 또 떨어지네요. 이제 마이너스 20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팔면 이틀동안 단타친거 다 잃고 더 잃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냥 또 기다립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운이 좋았죠.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 10만원 정도가 돼있어서 뒤도 안돌아보고 매도했습니다. 개개인에 따라 많고 저금이 틀리겠지만 3일 동안 한것 거의 없이 25만원이란 돈이 들어왔습니다. 혼자 살고 있어 돈을 많이 쓰는 편이 아니야 생활비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생각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타나 투기란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요. 그런데 자꾸 바뀌어 갑니다. 단타는 그세번 이후로는 그냥 운이 좋았다.